기억하니 그 멜로디 바람에 실려와 날 흔들었네 그게 언제든 또 거긴 어디든 난 길을 떠나네 두차 c e 지친 한 걸음 너들한 모금 난 만족하네 So good Life is t r k e but it's not over 아직 살아갈 만하다고 알아줘 Love is real and love forever 제발 내게만 그걸로 됐다 Finally Ooh. Ooh. 기억해줘 내 목소리 구름에 떠가듯 늘 혼자였지 여름 끝에선 또 겨울이 오고 난 숨을 고르네. 두해 뜨겁던 사막 사라진 신기루 난 노래하네. So see. Life is free, but it's not over. 아직. 해봐야 Day. 해가 지면 다시 또 forget 오늘 위가면 이혀질 yesterday 내일이 오면 사라져갈 today Life is r e a k but it's not over 아직 살아